윤석열, 김건희 개똥입니다 똥은 걸음이라도 주지 이것들은 어디 있을 때도 없습니다 국짐장이 똥을 멋지게 포장해서 잘도 팔았지만 이제 다들똥나고 말았습니다 썩은 똥냄새가 온 나라에 퍼져 소를 찌르고 있습니다 속여서 팔았으니 반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속여서 판놈들까지 싹다 몰아내버리시다 윤석열을 지금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수출은 이명박 박근혜 때 1년치 마이너스가 1월 한달 만에 다 빠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세계 경제 2.7%에서 2.9% 성장한다고 전망합니다 택시비 전기요금 다 오릅니다 가스요금 비싸다고 하우성인데 50%까지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자기 영덩이를 위해 2천만 원이 넘는 병기를 깔고 앉아도 국민들은 죽어나가든 말든 모르겠다는 것들 아닙니까? 버스기사 800원은 유죄인데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랍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분노하는 것이 진영의 문제입니까? 삼척동자도다 아는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검찰과 싸운 사람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검찰 출신은 50억 내물로 받아쳐먹어도 무죄가 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두고 볼수 없습니다. 저추악하고지질한 인간, 당장 끌어내려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 이게 나라라는 말이, 다시 해야 하는 현실이 비통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역사에 없던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유능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10년을 넘게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증거라고는 티끌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이 그런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한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것이라고 했답니다. 윤석열의 짓이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향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국민들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미친 버스 운전자는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끌어내려달라고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하늘같은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다도하자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다도하자 자기만으로 범죄는 어떻습니까 도이치못터 수식과 조장 자기만으로 봐주자고 주가조작범 고로소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수 수색을 300번 하는 동안 김건희는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탈탈 다뤘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스작입니까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일 때 똘만이 한동을 시켜서 다 막은 사건 아닙니까 김건희 방탄정권 윤석열을 다도하자 주가조작 범죄양력 김건희를 특검하라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총권 내놓지 않으면 당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수박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구속된다면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순간 당신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는 뺏지달 생각이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범인을 찾아내서 반드시 정치 생명줄을 끊을 것입니다 수박들의 머리통 반드시 깨뜨리고 말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강진규 기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번물 먹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구속거이도안되는데피사실을 공표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압박하려는 개수작입니다. 윤석열이 할줄 아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짜 않지 않습니까? 에라이 제가 항상 에라이를 하면 여러분 뒷말을 하시면 됩니다 에라이 한번더 하겠습니다 에라이 똑바로 들어라 윤석열 진실은 결코 감옥에 가질 수 없다 오늘 집회가 끝나면 촛불 행동은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을 시작합니다. 비단식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농성장 앞에서는 매일 촛불 집회가 있을 것이며 서명운동 대통령 직무실 앞 1인 시위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짓 오래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끌어내리! 쉬운 방법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3%인 150만 명 200만 명이 한두 달만 이곳에 모이면 윤석열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 모여주시겠습니까 욕만 하지 맙시다 유튜브만 보지 말고 나옵시다 이 땅에 썩어버린 기득권들과 싸워 이깁시다 일지도 끝장냈고 독재도 싸워 이긴 우리들입니다 검찰 나부랭이가 검찰 나부랭기들에게 우리가 질것 같습니까 꿈결라 윤석열 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 내시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파괴 검찰독재 윤상렬을 다도와자 김건희의 방탄정권 윤상렬을 다도와자 야당 대표 구속 공작 윤상렬을 다도와자 감사합니다